몇 년간 방고위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6년 방고 인사이드 문화역 서울 284로 시작하여 2017년 11월 9일에 개봉한 러빙 빈센트 영화 흥행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시한 서울 M 전시장의 러빙 빈센트전과 한달 간격으로 2019년 4월에 서울 더 W 아트센터에서 시작한 빈센트 방고를 만나다. 진주 G문화회관에서 전시한 빈센트 방고 레플리카 체험 전시를 거쳐 5월 김포에서 방고 인사이드투 전시, 빛을 화가들란 주제로 6월에 부산에서 전시할 예정까지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빈센트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우의 화풍으로 완성한 러빈 빈센트 영화는 세계 최초 유아 애니메이션으로 107명의 화가들이 2년에 걸쳐 유아 6만장을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고우가 보는 세상의 모습을 관객들이 간접체험을 해좀더 고우 작품에 친숙하게 닿아가게 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면 그뒤 체험 전시를 통해 작품과의 심리적 괴리를 없애고 고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소유욕을 더욱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우의 특징과 전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빈센트 방고우에 대해 세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비윤의 화가 두번째, 강렬한 컬러 세번째, 8250입니다. 사 너무 앞서간 나머지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해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았으며 극도의 정실불안정으로 자신의 한쪽 귀를 스스로 잘라냈었습니다. 그후 원인 불분명한 총상으로 37살 때 생을 마감합니다. 방고은은 하루에 있는 동안 인산파 팔나들가 가까이 지내며 영향을 받았었지만 정작 인산파의 화풍과 다른 길을 추구해 후기 인산파로 분류되었고 인산파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엄격한 형태를 중시하고 원시적인 소재와 강렬한 색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이 있습니다. 1990년 5월 경매장 판매 당시 약 8,250만 달러에 낙찰된 과쉐 의사의 초상이 세계에서 비싼 그림 중 하나로 꼽혔고, 고작품 중 가장 비싼 작품입니다. 당시 환율로는 약 587억 원, 최근 환율로는 973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괜히 재력가들이 아트테크를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가시의사의 초상은 고우가 죽기 몇주 전에 그린 유작으로 일본인 기업가에게 낙차된 이래 단한 번도 전시된 적이 없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가시의사의 초상이 하나 더 있어 해당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고호 전시의 특징을 과거 철학자 바터 베냐민의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과 접목하여 풀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